안녕하세요. <웃음> 긴장되는데 안 떨리는 척을 해야 합니다. 형정식을 텀이 좀 있고서 하다 보니 이게막 작아졌어. 전체적으로 작아졌어. 네. 다른 분이잖아. 아 차이가 있네. 그렇게 해야 돼. 네, 차, 일단 참 측정값이 많으면 100번이 래면 진행자 의사에 따른... 감이 어떠신가요? 네, 네, 네. 아, 식사 중에 식사, 식사, 네, 네. 식사, 식사, 식사, 네. 식사 네. 죄송합니다. 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또 AB를 처음에는 구분을 어 했다고 들었는데 대기하는 시간 동안 또그망각 주기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AB가 이제 슬슬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네 아, <웃음> <웃음> 아 <저는 웃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아, 저는 첫 번째 테스트 때는 확신 있었는데 두번째는 완전히 헷갈렸어요 <웃음> 세번째 하고 나니까 확실히 좀쓰더라고요 네번째 <웃음> 아무도 <또> 모르겠어요 <웃음> 알겠습니다 제 공간이고 제가 주최를 한 셈인데 약간... 들어오시려는 것 같아 정신이 산만원 <웃음> 어? 한, 한 명씩 우리도 확인해도 요렇게 하고 나오나? 요게 정답이니요 요게 정답이고요. 음. 아크로링크가 B예요. 음. 네, 여기 보세요. 아크로링크가 B? 아. 다네명다 아, 네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아크로, 거예요. 아크로 막 아크로 막이었네요. 어? 네명다똑같지 아, 네 명도? 어, 저 요렇게. 이러면은 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어. 첫 번째는 맞았고 아,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가 틀렸네요. 50%. 네 그리고 이분은 저는 하나 하나만 틀렸네요. 네, 맞았는데. 그렇죠? 이분은 이제 B.A.B.A BA 맞추셨고, 뭐 클래식 하신 이 하나만, 네. 하나만 맞았는데, 대형나 하나만 맞았는데. 그러니까 넌 아크로링크, 아크로링크, 막선 아크로링크. 음. 이것도 보이게 어. 해야 된다, 이거는? 음. 잠깐만요. 저도 이제 음. 이렇게. 요게 아크로링크. 이제, 요게 이게 정답이 B.A.B.A고. 이 음. 제가 일부러 쉽게 하려고, 근데 저도 좀 실수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무조건 A 두 번, B 두 번이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어, 얘기를 안하 됐습니까? 헷갈리는 게요, 네. 다들 한번 집중해 주세요. 현재 이제 파워 캡으로 넘어갈게요. 네. 음. 현재 상태가 A라고 할게요. 지금 네. 일단 먼저 A 먼저 들려주시고 거야, 네. A가 지금이다, B가 지금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선이라고 했다가 아크로니카가 조금 헷갈렸어 음. 아, 그래. A 두 번, B 두 번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래. 안돼죠왜왜 <웃음> 왜. 어. 그렇게 어려워 그 A가 네번일 수도 있고 B가 4번일 그러니까 네 수도 있고 저도 아, 그거, 그, 그건 그안돼 왜냐면 그러니까 그걸 첫 번째는 뭘로 뭔가 해야. 비교가 돼야지 이게 알지 그럼요. 하나만 그래. 계속하면 은 그거는 그러니까 지난 거에 착하지만 끝났어요 오케이. 그 AS 이비 케이블은 아이, 끝났으니까 이제 파워 케이블 변화에 테스트를 할 것이고 A는 다1 0만원이 그렇게 케이블. 따져도 예를 들면 자기가 세개 말을 여시씩 하면 안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테스트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 일단 참, 측정값이 많으면 100번이 되면 진행자 의사에 따를테니까 저희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할테니까 예, 그리고 여기 주최측만 통제해주세요 예, 예. 그러시죠 그러시죠 다음에 또할 수도 있는거니까 이번엔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 예. 거죠 네. 아우, 힘드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수고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 정답은 이거예요 BAAB -A -A 음, 되게 쉽다고 네. 생각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테스트 곡 아, 저는 근데 차이가 네. 있어서 맞췄어요 100% 아니 그러니까 <웃음> 우와, 곡을 맞히... 봤을 때 지금 동사님 음, 같은 음, 경우는 음. 동사님 같은 음. 경우는 디지털 케이블도 100% 맞추시고 네. 파워 잘 케이블도 잘 100% 해. 맞추시고.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 들었는데 틀려. 그럼 잘 들으시는 거지. 50%. 네. 여기 이분이 몇퍼죠 50%. %네. 50%. 네. 또한 분. 야 어떻게 50%죠? A, B, A. 이것도 50%. 네, 50%. %지. 그러니까 세 명이 파워 케이블은 50%였고요. 네. 한 분은 동사님만 이제... 100%. 어. 이 동사님은 디지털 케이블도 100%. 100 나머지 네. 분들은 디지털 케이블에서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상아 친분은 음. 없는 뭐 50% 뭐 이런 확률이었죠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디스 케이블과 파워 케이블 <웃음> 다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웃음> <웃음> 느낌이 어떠셨나요? 네. 아어렵던데요 어려웠다. 다 네. 맞히셨는데 어렵다면 찍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찍지는 않았어요. 아 구분은 그그 차이가 네. 차이가 느껴지셨나요? 그렇죠.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라는 게 명확한 차이라기보다는 어 약간은 헷갈릴 수 있는 차이지만 그렇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지 있, 있고요. 그런데 그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음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축하. <웃음> 1등 상품 네. LP 뭐 15장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걷자 중, 중, 중. 네 <웃음> 제, 어제, 어제 그 지, 질문했던 함께 걷자 아 함께 걷자님이세요 아공사님이라고 <웃음> 네. 적으셔가지고 네. 네. 함께 걷자 아 어저께 어게 그래도 라이브 참여해 주셔서 너무 네. 좋았습니다 소감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어,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재밌 근데 하여튼 그 뭐야 편차를 편... 넓혀가지고 좁혀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조금 시간도 프로그램도 잘 짜서 하면은 네, 네. 차이를 좀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 갭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혼동이 온다니까 혼동이 차이는 느껴지셨습니까? 혼동을 한건 혼동을 한 거고 차이가 느껴진 건지 못 느꼈는지 그쵸, 똑같다고 보세요. 그 자리 있을 때는 A, B를 응. 구분할 수가 있죠. 근데 어, 이제 이동하고. 나중에 해서 딱 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방식도 그두 번, 두 개씩이라고 딱 지정을 하니까 저도 마지막에 거는 확신이 들었는데 그 앞에 거를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두 음... 개씩이라니까 또 그거에 맞춰야 되니까. 네, 네. 시간 단축하고 빨리 진행하고 텀이 없고 그게 내, 주...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해주신 분들도 아유, 너무 길고 그래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걸 해 보려고 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차이가 있다 없다 를 떠나서 이게 자꾸 주체가 안 되고 논란만 자꾸 가중되고 진행이 되지 않았던 적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험을 하셔서 참가하시는 분이든 이걸 교체해 주시는 분이든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참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부담없는 상황이라는 걸 좋아 그나마 유의미한 상황이 나올까 말까인데 그런 게안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오신 분들 참여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먼길 오셨고 연휴라서 어디 놀러도 가시고 싶으셨을 텐데 못 오셨고 또 오시고 싶어 하셨던 분들 몇분더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공간상 못해드린 게좀 너무 아쉽고요. 생각보다 저는 좀 자신 있었는데 반 타작 반 타작밖에 못했어요. 그 점은 좀더 공부를 해서 느껴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지만 참가해주신 분들 덕분에 그래도 저로서는 저 스스로로서는 되게 느낌바가 많고 그렇습니다.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요 간단하게밖에 못했으니까 식사 못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요거 좀 드십시오.